안녕하세요 수원니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지금 짭짜리 토마토거든요 선물 받은 짭짜리 토마토가 있어서 이렇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를 제일 먼저 꼭지를 따주세요 꼭지를 따주시고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꼭지를 딴 토마토를 이제 칼집을 내어줄 건데요 저렇게 꼭지 부분에 있던 딱딱한 부분을 저렇게 베어 주시고요. 엉덩이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칼집을 내어 주실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껍질을 조금 더 쉽게 잘 까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 껍질을 까야 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스를 만들고 나서 껍질이 씹히면 되게 먹는 김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한번더 가더라도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토마토를 삶아줄 건데요. 저렇게 삶으면서 약간 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익으면 크랙이 생겨요. 익은 토마토는 찬물에 담가서 껍질을 까주세요. 이제 믹서 볼에 토마토를 넣어줄게요. 너무 가득 채우지는 마시고 여유롭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마다 당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드셔보시고 단거 같아 이러면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조금 단맛이 좀 덜한 것 같다. 이러면은 두 스푼? 난단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스같이 이렇게 목넘김이 좋은 게더 좋아서 물을 150ml 정도 넣어줬어요. 집에 믹서기마다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차가운 게더 좋아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셨어요. 맛은 정말 끝내줬어요. 짭짤이라서 그런지 짭짤하다고 할까요?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보세요.